안녕하세요. 회이군입니다 연애를 하다가 남녀가 각기 바빠지게 되면 요 충돌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요. 그 충돌하는 시점에서는 요 상대방이 나에게 소홀하게 대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소홀해지는 쪽은 아마 대부분 남자가 될 거예요. 남자가 요 자기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자 입장에선 남자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인 나는 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 기쁜 일, 슬픈 일, 어떤 일이든 남자와 공유하고 싶어해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도 저녁에 퇴근을 할 때도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내 남자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길 바라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해요. 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 있었던 일들도 요 남자친구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또 일하던 중에 점심시간에 어떤 식사를 했었는지도 남자친구에게 알리고 싶고요. 남자친구가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남자와 이야기하는 게 행복한 일이라고요. 또 퇴근을 하고 시간이 날때 주말이 되면 요 남자친구하고 같이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온통 여자는 요 남자와 함께 하고 싶거든요. 이 남자와 사귄다면 나는 이 남자와 한몸이 되어간다고요. 내 생활에 남자가 늘 존재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남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쩌면 남자와 여자의 생각의 틀이 혹은 뇌의 구조가 조금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 요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일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그때는 휴식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식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한 상태고요 그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내 여자를 만나고 싶거든요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싶어진다고요 근데 여자는 하루 종일 남자하고 교류하고 싶잖아요 그런 성향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바쁜 중에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나에게 연락을 안 해오는 것이 그렇게 서운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남자는 보통 자기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시시콜콜 여자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슈퍼맨인 줄 알거든요 슈퍼맨이 되어줘야 한다고 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잘 마무리한 후에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여자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기분과 컨디션을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만 몰두하게 될 수도 있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는요 여자에 대한 마음이 소홀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 감성지수가 떨어지는데 일을 하는 중간에는 이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감각을 아주 예리하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는 남자에게 여자가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자가 생각하는 부드럽고 낭만적인 뉘앙스의 말을 듣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남자가 바빠지기 시작하면 연락하는 횟수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서 나한테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이 애정이 식어서 그런 거다라고 너무 빠르게 단정짓지 않을 필요가 있겠죠. 일이 복잡해지고요. 복잡한 게딱 싫거든요. 그래서 몰두해서 빨리 끝내고 싶다고요. 그게 빨리 끝나야 자신만의 휴식의 시간, 여자친구와의 데이트의 시간이 마음 편하게 가져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일단 남자는요. 자신의 편안한 상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럼 남자들은 자기가 시간이 남을 때 나를 만나자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그 말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남자는 요 정신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연애를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또 여자 입장에서는 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관심이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남녀의 생각의 틀과 뇌의 구조가 달라서 생기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여성분들이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다가 자기에게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기간이 발생했을 때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잘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기존에 연애를 하고 있던 중이라면 그 연애는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남자는 요 어떤 일이 버겁거나 힘겨워지면 요 자기가 이 연애를 잘 지켜갈 수 없다는 라 생각을 하게 돼요 남자에게 어떤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여자를 잘못 챙겨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난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남자가 인지하는 자기만의 느낌일 수 있어요. 자기는 연애와 일을 모두 다 잘하고 싶은데 지금 내 상황에서는 요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놓아야 될 상황인가 봐요. 그러면 놓게 되는 건 항상 여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여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일보다도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요 연애와 일은 구분되어 있는 것 뿐이거든요 나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은 놓을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원래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고 내가 성공하고 있는 느낌이 들때 그때부터 남자는 요 이제 연애를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마음속에 안정과 평안함이 들어왔을 때 그때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이런 남자의 성향을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연애를 줄곧 잘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결혼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한 언급을 해보면 요 남자가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나에게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도 여성분들은 이 남자가 나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남자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직은 안정된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지금 결혼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함께 가는 상황에서 자기는 늘 안정적이고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는 상황일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겠죠 남자의 편을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오다가 서로 바빠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상황에서 잘 이겨내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내 남자가 요 정말 나쁜 놈이라서 나에게 이런저런 변명을 삼아서 나를 밀어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요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여자의 공격을 듣다 보면 여자의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수긍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이 여자에게 마음이 식은 걸까? 그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몰리게 되면 이별을 하려고 할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파하고 후회하기도 하고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면요. 내 남자는 나와는 조금은 다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종족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서 이 사랑하는 관계를 조금 더잘 이어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것은 요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대처할 수 있고요 선택할 수도 있을 거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